기야. 그리고 골드네그 검은 고무로부터 황금알을 받았어요. 황금알은 에픽이나 레전더리 벌을 주는데요. 어떤 벌이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크 체크 체크 기예입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아, 소리가 좀 찢어졌더라고요. 녹화할 때 몰랐어요. 녹화하고 나서 알아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체크 많이 했는데 상태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찢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볼까요. 게스트, 대나무, 무당벌레는 어디있지 음, 파란꽃발에서도 해야 되고, 대나무는 다 됐죠. 이렇게, 콜트 밴브필드 컴플레이트, talk to b 블랙베어 어디 있었지? 자 블루...이게 블랙 배우니? 갈색 배우니? 검고곰이다 검은 대나무 밭이 너무 이뻤지? 대나무 밭이 이뻐 보였겠지만 대나무는 무척이나 탄력이 좋고 엄청 빨리 자란다고 팬더베어가 대나무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아마 온 전체가 다 대나무 밭이 되었을거야 아무튼 네가 9개의 리퀘스트를 완료하면 황금알을 주겠어 오케이. 황금알을 얘가 주는거예요 이거 미션을 하면 그래서 미션 또 줬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빨간색 부스트는 빨간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꽃가루 양을 15초간 15% 늘려준답니다 이런 능력은 10회까지 중첩되고 빨간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꽃가루를 150% 늘려주죠 폭탄 기능이 있는 벌들은 폭탄이 터질 때 주변에 있는 꽃들에게서 꽃가루를 얻어요. 연속으로 폭탄 여러 개를 활성화 했다면 보너스 꽃가루를 얻을 수 있어요. 벌을 많이 부화시키면 이런 스킬이 콤보가 되어 효과가 극대화되죠. 다음 임무는 빨간색 꽃가루 5 0 0 0 개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 빨간색 꽃가루라. 빨간색 꽃가루. 빨간색 꽃가루 어딨지? 여긴 버섯인 것 같고. 여기는 아니고, 올라가 볼까요? 우리, 쟤, 풍뎅이, 풍뎅이 어딨어? 무당벌레. 니가 무당벌레, 여기 거미잖아? 여긴 딸기고, 어, 빨간 애 어딨지? 어, 여 빨간 꽃밭이다. 아싸! 여기 처음 봐봐요. 저기 뭐 상점도 있는 것 같아. 스테이지마다 오오오전 정갈이 정갈 오 레벨이 6나 돼 잡았어? 잡았어? 오 아니야 잡은게 아니잖아 오이네 무섭다 한 놈씩 한 놈씩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사라져 안되겠어 이렇게까지 안 사라지지 너네 오 안돼 공격해, 공격해. 엄청 빨라. 오! 공격하지 마. 오! 공격도? 아, 싸, 이겼어. 오케이. 오우. 자,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고 있어요. 자, 컬렉터 5,000개 다 모았어요. 가봐야되는데 일단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 hq. 이것도 한 번도 안가봤으니까 어 저기도 있고 뭐지? 어 이거 뭐야? 어 이런거 갖고싶은데? 이거 얼마야? 와 나시 3만.. 이거 얼마 있어야 되는거야? 3점..뭐야 35점점.. 0 100, 1000만, 10만, 100만, 300만 5.. 와. 아 갖고싶어 이건 뭐야? 포탈 입장? 오! 오 여기서 일로 오는구나 잘됐다 우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밭은 없나? <웃음> 그니까 블루베리 거기서 얻었는데 여기서 어? 넌누구이 과학자고흥미로군 그러니까 벌의 종류가 최소 5개는 된다 이거군 그리고 각각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고 행동하는군 이 자료를 연구해 벌떼의 잠재력을 다소 일깨울 수 있을 겁니다 흠... 생각하는 흠... 아하 좋았어 지금부터 당신의 벌은 한 번에 꽃가루에서 꿀을 25% 더 많이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오 그러면 25%의 전환 효율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거겠군요. 또 다른 연구를 할 준비가 되었다면 보고하러 오세요. 또뭐 있어? 생물학이란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생명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이죠. 여기에는 벌, 곰, 꽃까지 포함됩니다 동물학은 생물학의 한 분과로 이름 그대로 동물을 연구하고 뭐하는거죠지금 동물학 중에는 곤충학 분과가 있고 오 곤충학 중에는 따로 벌을 연구하는 곤충학 분과가 있죠 난 다양한 분과의 생물학을 영, 활용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모두 어떻게든 꿀 생산과 연관이 있죠 다음 실험을 위해 필요한 건 이겁니다 꽃가루 3만개 레드를 수집하고 클로버 글판에서, 꽃가루 2만 개를 수집하고, 무당벌레 8마리를 해치하고, 장수 풍뎅이 8마리를 천치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벌 유형 6개를 발견하세요. 연구가 끝나고 보고해주세요. 엄청난 리퀘스트를 줬어요, 과학자고미 아, 뭐, 리퀘스트 주면 난 좋아요. 이건 또 뭐지? 뭐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어이, 무서워. 달팽이다. 오. 어마어마해. 니네 싸울 수 있어? 얘야, 얘네 봐. 달팽이 봐. 달팽이 느려서 다행이다. 근데... 근데 얘네는 내가 보기엔 죽일 수 없는 애 같아. 이거 봐요. HP 봐요. 하얀색 꽃은 지금 별로 흥미 없어. 장수 풍뎅이. 얘네 잡아야 돼. 사마구. 얘들아, 일로 와, 일리로 이리로 와. 얘네, 얘네 싸워줘. 장수풍뎅이 잡아야죠, 우리. 그렇죠? 5 장수풍뎅이 잡았어요. 자, 블루베리도 나왔죠. 쇼. 네, 내 공격할 줄 알았다 너.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또. 잡았다. 예 e s 인애플 여기 있었네 먹었나? 파인애플 이 r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 그냥 꿀을 여기서 바로 바로 빼요. 여기서 아무튼 뭐아이템이니까 없는 I 보다 좋겠죠? 응? h 우 b 좋았어 l e is 반나으로 벌들아 빨리 와라 와서 오렴 저기 또뭐 있어? 내 경험에 의하면 빨간 벌은 겁이 없는 경향이 있어 라스컬 악동벌은 좀 장난기가 심하지 빨간 꽃가루를 모으기 위해 폭탄을 만들기도 하고 싸움도 아주 잘하지 레이즈비는 항상 화가 나있어 그러나 싸움할 때 다른 벌들에게 화이팅을 주기도 하지 자, 황금알을 위한 퀘스트가 8개 남았어. 힘내라고 오케이 알았어. 너또난탈려 있어? 아라크노포비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거미 공포증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나 역시 거미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내가 무서워하는 게 많거든? 나오, 당신은 나보다 용감했으면 좋겠네요. 거미들판에서 꽃가루 6천 개를 수집하세요. 이게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미션이군. 거미들판에서, 꽃가루 열었 거미들판 또 어디지? 거미가, 아, 여기다. 거미. 나올 거야? 누가 잡았군. 예, 그래도 아이템이 줘서 금방금방 금방 수집하네요. 확실히 아이템빨이 짜인 것 같아. 자, 오, you really brave. 용감하구나. 어땠어? 스파이더랑 싸우는 거? 야나 아시스트라인을 지금 몇 번을 싸웠는데 자, 다음 리퀘스트는 뭐야? 좀 느긋하게 채집하는 건 어때? 그러니까 이 아래는 완전 안전한 곳이 있거든 해바라기 꽃밭, 민들레 꽃밭, 버섯들 판, 파란 꽃밭에서 꽃가루 3,000개를 수집하세요 이게, 어, 이게 해바라기 꽃밭 완료 그리고 이게 무당벌레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얘들아 잡아 우리가 잡아야 돼 동상물에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잘했어 이게 버섯들판이구나 그 다음에 파란꽃밭 민들레꽃밭이 이게 민들레인가 보다 아 그거 불면 날아가는그 민들레 아오 얘들아 나 도와주고 있는거지 오케이 땡큐 내가 난 너희들 없이 못산다 난 나이들어 지금 못 산다. 아이 어, 친구가 나한테 할 말이 있나 보네. 완료 Buzz, buzz, 얘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Buzz. Honeybee will now bless you with 30 of rate. 오케이. 얘네가 우리 티켓하고 꿀 줬어. 오, 좋았어. 또 있네 할 얘기. 또 있네. Buzz, buzz, buzz, buzz, b u It stares deeply into your eyes. 내 눈을 왜 봐? 응? 허니비가 내 눈을 본대요. It's trying to tell you something. 아 뭔가 말하고 싶구나. It won't be here long just until the next update. Next update가 있을 때까지 말할 수...뭐 들을 수 없나봐. Complete its cast. It will boost your conversation rate for the while. 이거 캐스트 우리 갖고 있는 거 하면 뭐가 부스터 될것 같은데요? 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It smiles in agreement It can sense that you understand 뭐라는 거야? 지금은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가 되는 것 같아 나중엔 자 그래도 민들레 여기서 느긋하게 좀자뭐 음, 뭐 줄까 너희들 그새 이렇게 잡았어 일반벌꿀이기본벌이다 좋은 벌 주세요 이얍 yep. 바쁜벌 언제나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재빠른 벌입니다 어떤 때는 당신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좋았어 이쪽 아래는 평화롭지만 꽃가루를 모으기에는 적합하지 않지 대체적으로 작은 꽃들만 있어서 보너스 꽃가루가 나오지 않으니까 산으로 많이 올라갈수록 더큰 꽃들을 볼수 있을거야 거기에서 꽃가루를 모으면 적어도 두세 배는 빠르다고 아무튼 여기 널 위한 보상이 있어 황금알을 위한 퀘스트가 6개 남았어 힘내시라고 하얀색 꽃가루를 사용하면 좀더 내추럴한 맛의 꿀을 만들 수 있지 그런데 다른 꿀들과 섞을 때 커다란 빈 판자를 만들어내지 하얀 꽃가루의 가장 안좋은 점은 뭔지 알아? 그건 모으기가 어렵다는거야. 왜냐구? 빨간꽃과 파란꽃은 부스터가 있는데 하얀꽃가루는 부스터 기능이 없거든. 그리고 색이 맞는 벌도 없어서 보너스도 없어. 암튼 시간이 한참 더 오래 걸려. 너한테는 큰 문제가 안될지 몰라도 너가 색이 있는 벌들이 더 많아지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져. 자, 새로운 미션이 줬어요. 와이 꽃을 모으래요. 올라가 봅시다 이게 흰색 바지 아냐? 파인애플 바 그렇지 흰색, 흰색 꽃이야 뭐가 또 나오나? 장수풍댕이 잡아줬어요 친구들 잡아줬어요 에어에야어 여기 흰색 꽃 많죠? 흰색 꽃이 느리구나 그래서 그래도 뭐 아이템이 좋으니 내 레벨에 이 정도 아이템 뭐 좋다고 생각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아이 개념 말고 저쪽에 딸기 봐. 아이템 아이템이 우린 생명이니까 얘들아 무당벌레 잡아줘 오 공격당했어 자 아주 잘하고 있어 자, 또 왔어 밤이 되면 나타나는 저 친구들을 자 주세요 주세요 꽃가루 컨텐츠 다 찼대 이거 할이템 먹고 가자 어. 한테할 얘기 있어? 와우 that's a lot of white pollen w 이 pollen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얀색, 하얀색 미션 다깬거음 나머지 캐스트 다섯 개 남았어 자 나머지 캐스트 뭐야 파인애플의 단백질 소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파인애플 그렇지요. 소화가 안될 땐 파인애플을 먹으면 좋죠. 하지만 나랑 상관없어요. 난 꿀만 먹으니까. 너 대부분 언어에서 파인애플은 아나나스라고 불려요. 왜 영어로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걸까요? 파인애플 하다보니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네요. 파인애플 에서 꽃가루 13,000개를 수집하세요 그, 그게 아이디어야? <웃음> 15상점. 저기, 채, 저기 10, 10이구나, 10 파인애플 국가로 상점에서 뭐살게 있나? 짜잔, 이게 장착한 거고 살수 없어 이것도? 아 이거 엄청 비싸구나 이것도 못 사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아, 아무것도 살수 있는 게 없네 스프라 t has appeared, 어디? 나 엄청 간식 먹어서 엄청 빨라졌어 지금 넌 나를 때리지 못하오 어 때렸어 아나 어렸을 때 사막에 진짜 무서워했었는데 위히 속이 다 시원하네 이건 대포 소리였어 항상 게임 뛰어어 저기다 이 게임 되게 바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로아 로알라 케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 오예 오예 오예 또 온다 또다또다또다 오예 oh, yeah. 어 저기 또 나한테 할 얘기 있네 잘했어요 보상은 여기있어요 나머지 캐슬 4개를 완료로 하면 황금알은 당신거예요 황금알 받기. 그래 요번 비디오의 주, 제목은 황금알 받기, 황금알 받기, 황금알 때려받기가 아니라 황금알 받기. 구화를 어? 시키자, 구화를자 너희들은 그걸 하렴. 나는 알을 그 넣겠어. 평범한 벌 좋았어. 기본 벌이면 여기다가 로얄 젤리로, 짜란. 불꽃볼 나이스 빨간색 영웅 이번엔 아직 아리었을 무렵 뜻하지 않게 한여름 차이 트렁크 3에서 3이나 방치되어 있었답니다 오 좋았어 뭘 까다롭게 고르고 싶은 기분은 아니네요 그냥 꿀을 먹고 싶어요 꿀좀 줄까? 꽃가루 16,000개를 가져다 주세요 어디서 가져오든 상관없어요 16,000개 있는데 나? 내가 갖다 먹어 싫어, 새로 지금부터 항상 여기 이 미션은... 게임 <웃음> 항상 미션은 항상 미션을 받은 상태부터 해요. 뚜뚜루, 뚜뚜루, 뚜뚜뚜뚜뚜뚜 빠밤 아이 검, 검검! Yeah, that wasn't too bad. 그럼 나쁘지 않았지? 그럼 뭐 이정도야 뭐. They may want to pull in about a here's a reward. 고마워. 나머지 세, 퀘스트 3개 남았어요. 퀘스트 3개 남았어. 그러면 왜 이렇게 거대한 식물인지 궁금한 적 있나요? 어떤 곳은 아주 작은데 어떤 건집채만큼 크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장미는 어떠까요? 어떻게 큰 건가요? 이미 오래전에 이세계에 대해 질문하기 그만뒀지만 어쨌든 딸기, 대나무, 클로버 뒷판에서 꽃가루 만 개를 모아주세요. 클로버 클로버 클로버 벌레 두 마리 장수풍뎅이 무당벌레 장수풍뎅이 <웃음> 대나무 Hey 이가이 s 대나무 얘들아, 일로와. 여기 여기 무당벌레 잡아줘. 그렇지? 동기에다 잡고 하는 거야. 딸기 반 맞네. 따로 뚜뚜 따루 뚜뚜르 뚜루. 가문 잘했어요. 보상이 여기 있어요. 나머지 스트한 개, 황금화는될 거야. 한개 남았어. 오, 진짜 길다. 이거 자,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 캐슬 한거 황금하루를 주겠어요? 제발 좀 치세요. 준비됐어요? 파란색 꽃가루 25,000 레드폴른앤 25,000 어, 조바 미션 파란색, 빨간색, 오케이 빠밤, 빠밤, 로얄젤리 왜 할들이 어디서 쓰지? 얘들아, 좀 잡아줘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여기서 자. 뭐야? 이게 또 뭐야? 오, 이거 뭐야? 무슨 일인 거지? 자, 주세요 아, 일반별 깜짝 놀랐네, 감매서 별, 별은 예. 이 분별을 변신시킬까요? 환 관찰자별 이 벌은 이 조용한 벌은 언제나 지켜보며 귀중한 정보를 얻어요. 아 이건 뭐지? 다른 것 사용하기. 여기 빨간 꽃이 많아요. 얘들한테 싸울 수 있는 시간을 줄고 나한대 맞았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자 이렇게서. 쌀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는 도망다니고 벌 꿀들이 처치해 주길 바라는 그렇지 잘했어 친구들 아주 잘했어 합니다그만너이한테 검군과 대학이 황금의가실 자격이 충분해요 뭐야 well, 나한테 줄만한 더 좋은게 있대 if you put it just a bit more work hatched egg report back the, the funds just begin 저걸 해치단 다음에 알려달래. 지금쯤이면 이곳 자기, 이곳이 자기 집처럼 편해졌겠군. 그 말은 이제 당신은 드디어 진정한 벌치킴이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최고의 벌치킴을 할수 있는 임무를 줄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해낼 거라 믿어요. 내가 주는 퀘스트 20개를 완수를 려면 내가 가장 아끼는 걸 주겠어요. 바로 다이아몬드. 어리죠. 다이아몬드 아에서는 언제나 전설급 벌이 부활해요. 그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죠. 아 그리고 이걸 다 완료하기 전에는 캐스트 4개를 완료할 때마다 로얄젤리를 들리겠어요. 그럼 간단하게부터 시작하자. 흰색 꽃가루 5만개를 모아주세요. 우와 이거 받자마자 벌써 또 새로운 거 주는 거야? 자, 다리 떴어요. 다리 떴어. 그리고...골드네그 부꾸부꾸벌! 아, 뭐야 부꾸부꾸이 아! <웃음> 재능 넘치는 벌은 다른 일들과 어울리기 싫어요 아이 뭐야 너부꾸부꾸 혼자서 뭘어떻게다는 거야 다 같이 일하는데 우리 아참 일단 오늘 미션은 황금을 먹기였으니까 여기까지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놓친 게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좀더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 하늘을 날고 싶어요. <웃음> 돈을 좀 모아서 어,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착각이었습니다. 체크체크체크기 바이.